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제어빈에서 나온 제어빈 만년필입니다 제어빈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잉크를 만든 회사인데 아마 이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어 제어빈에서 나온 만년필 잉크를 넣어서 한번 실험을 해보라고 이것저것 한번 써보라고 라는 식으로 만든 만년필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만년필은 구하시기도 지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단종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단종이 된 걸로 기억하고, 기억을 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은 구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 데몬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데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캡쪽에는 캡캡 여기 제이허빈이라고 허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허빈이라고 적혀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는 여기 컨버터가 보이는 형식의 대문형식을 채택하고 을 있습니다 캡쪽에도 대문형식이어고 안에 뭐 내용, 내용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뭐볼수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뭐 바코드 같은 경우에는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캡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캡이에요 일반적인 그냥 클립 형식이 캡이고요 아 클립 형식의 클립이고요 그냥 클립 자체가 그냥 탄성이 좀 뛰어나요. 탄성이 좀 뛰어나가지고 좋고요. 뭐 내구성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이 뭐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이제 촉을 살펴볼게요. 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어, 만년필 잉크를 만든 회사라고 이렇게 잉크 아잉크한다 이렇게 촉을 어, 이렇게 예쁘게 각인이 잘 새겨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피그 같은 경우에는 피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드러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부드러운데요. 어, 뭐, 뭐 잉크에 따라 조금 타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제협인 잉크를 한 번도 안 사봤거든요. 한 번도 안 사봐가지고, 제협인 잉크 전용인 것 같기도 한데, 이 잉크를 상당히 타요. 잉크를 상당히 타가지고, 제가 잉크를 여러 가지를 넣어봤는데, 제일 잘 맞는 잉크는, 어, 셰퍼에서 나온 잉크, 셰퍼나 아니면 페레가르다에서 나온 잉크가 제일 잘 맞더라고요. 물론, 제협인 잉크도 제가 한번 사서 넣어볼 생각이긴 한데, 제협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사람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일단, 피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약간 부드러운 피감을 선보이고 있어요. 약간 부드러운 피감에 어, 약간 퍼터 버터 자르듯이, 퍼터를 자르듯이 엄청나게 부드러운 필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필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하드 립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좀어 필압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지금 필압보다는 이거는 그냥 조금 어 약간 쓰는 속도에 따라서 잉크가 좀 묻어 나온다는 뭐 표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고요 필압은 조금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필압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어 하드 립이 좀 상당히 딱딱해요 이립 자체가 상당히 딱딱해서 그냥 필기용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요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아 잠시만요. 손에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아, 안 열리네요. 안 열리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요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국제구역으로서 다른 모든 만년필을쓸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데 여기 중결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빠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조금 빠 왔다갔다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같은 경우에는 중결링이 상당히 그냥 쑥 하면 빠진다 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결링 잃어버리지 않게 세척할 때 잃어버리지 않으시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그외부분에 딱히 특별한 점은 없어요 특별한 점은 없고요 아!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요거 컨버터를 같이 준다는 점? 컨버터를 같이 준다는 점이구요 그래서 컨버터 따로 사실 필요는 없으세요 어그외엔는딱 특별한 점 없, 없는 그런 만년필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어빈만년필 리뷰 였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